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1타 스캔들 13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명작 드라마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회차였습니다. 로맨스와 스릴러 파트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후반부에 갈수록 남해이와 최치열의 러브라인이 꽃을 피워야 하는데 어두운 부분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남해이가 사고를 당하는 설정이 보는데 힘들었어요. 헤이가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물론 결말에서는 완벽히 회복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헤이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잠깐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남은 3화에서 밝고 행복한 결말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품의 밝은 엔딩을 위해선 몇몇 불안한 캐릭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동기를 제외하고 13화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방수아였습니다 수아에게는 휴식과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요.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과 해이에게 느꼈던 열등감은 결국 상상 속에서 해이에게 나쁜 짓을 벌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1등을 선재가 아닌 해이가 했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선재가해이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동이는 이제 최지열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위험한 인물인데 최치열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재어불능 상황까지 올 수도 있죠. 지동이는 남행선을 타겟으로 삼았다가 이제 해이로 변경했나 봅니다. 처음부터 해이를 노릴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남행선의 집 주변에서 맴돌다가 우연히 해이를 발견한 건지는 봐야 하겠지만 확실한 건지동이는제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화 예고를 보니 해이의 핸드폰에 유서처럼 말도 꾸며놓은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이런 지동희를 빨리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13화에서 희재가 먼저 지동희에 대한 단서를 말해줬고 형사들이 열심히 추적하고 있죠. 이번 회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방수아가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동희가 있다는 것을 보았겠죠. 이 드라마의 큰 틀은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밝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나와야 하겠죠. 수하임당이 너무 밉고 방수아도 얄밉지만 방수아만큼은 친구가 끔찍한 사건을 당한 상황에서 진실한 증언으로 지동기를 잡아서 회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새벽이 오기 전에 잠시 어둠이 있었던 일타 스캔들 13화였지만 그동안 미운 부분이 있었던 방수아가 이번만큼은 친구를 위해서 정의롭게 행동하여 힘든 남의 일을 돕고 모두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착한 남의 일에 빠른 회복을 응원하신다면 포채브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